you <music> 안녕하세요 길입니다 혈액형별 애니어그램 유형찾기 오늘 마지막 편이죠 AB형편입니다 혹시 이전 영상들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제 9가지 캐릭터에 대해 어느정도 익숙해지셨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이 다음 영상부터는 본격적으로 애니어그램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형편에는 학창시절 캐릭터로 애니어그램 유형을 설명드렸는데요 이번엔 땡땡주의자로 가보겠습니다 유형의 가치관 같은거죠 그럼 AB형의 9가지 유형 시작합니다 1번에 대해서는 깝깝한 사람, 고지식한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학교 다닐 때선도부 같은 캐릭터입니다. 원칙주의자예요. 1번이면 다 원칙주의자라고 할수 있어요. 혈액형, 이 뭐든. 사실 혈액형은 가치관 같은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죠. 성격과도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요. 반면에 유형이 같으면 성격이 아주 비슷하다고 할수 있어요. 에어그램 유형이라는 것 자체가 성격을 분류해 놓은 거니까요. 성격이 비슷하니까 가치관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유형을 알면 그 사람의 가치관을 대충 짐작할 수 있어요. 일번 유형은 원칙주의자라고 했는데 그래서 깝깝하고 고지식한 거죠 원칙을 지키면서 살려고 하니까요 그런데 그 원칙은 본인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남도 지켜야 되는 거죠 1번을 이야기할 때 선도부 예를 들었잖아요 다른 학생에게 원칙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학생이죠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교칙에 따라서 처벌을 해야 하는 겁니다 1번이 원칙주의자라는 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1번에겐 정의감이 있다고 했죠 이게 정의감인 겁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정의감인거죠 AB형 1번은 이 정의감이 좀더 보편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AB형 중엔 특유의 정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했었죠. 공공 질서를 해치거나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성향이 아주 강하다면 1번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AB형 1번 한줄 요약합니다. 공공 질서와 인류 공영에 대한 남다른 신념을 지닌 정의파 AB형. 매우 양심적인 사람으로서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개인이나 집 을 혐오합니다. 2번은 도와주는 사람, 돌봐주는 사람. 그런데 그 도와준다는 게 비서 같은 느낌이 아니라 엄마 같은 느낌이라고 했죠. 2번이 자기 사람을 도와주는 건 엄마가 자식을 돌봐주는 그런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2번은 이타주의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게 자기 인생이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너무 달라져서 공감이 잘안 될지 모르겠지만 예전엔 자식만 위해 살았던 엄마들이 많았잖아요. 자기 인생이 없는 거죠. 심지어 이름도 없습니다. 아무게 엄마라고만 불렀지. 학교 보내고 밥해주고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면 인생 다 지나가죠. 어쩌면 그런 엄마를 보고 깨달은 분들이 많아서 출산율이 이렇게 낮은 건지는 모르겠네요. 어쨌든 2번이 그런 캐릭터라는 겁니다. 애비형이 2번이면 진짜 착한 사람들이 많아요. 웬만하면 자기가 손해보면서 사는 사람이죠. 물론 아무한테나 그러는 건 아닙니다. 자기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사람한테는 진짜 잘하는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희생이죠. 2번은 엄마 같은 캐릭터라고 했죠. 엄마들이 그러잖아요. 자식만 챙길 줄 알았지 본인은 잘못 챙깁니다. 엄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딱 그런 사람이 AB형 2번입니다. 자, 본인이 이런 캐릭터랑 비슷하다고 생각되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전형적인 이타주의자입니다. 남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삶의 참된 목표이자 유일한 가치인 반면에 도움을 받는 것은 지나칠 정도로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1번은 원칙주의자, 2번은 이타주의자, 3번은 실용주의자입니다. 3번은 잘나가는 사람, 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반장같은 캐릭터라고 했습니다. 왜 3번이 실용주의자가 되는 걸까요? 3번은 성공지향적인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성공을 해야 하는 거예요. 가능한 모든 자원과 수단을 다 동원해야죠. 그래서 결과를 내는 게 중요한 겁니다. 3번은 결과로서 자신을 증명하는 사람이거든요. 젖잘싸 이런 말은 3번에겐 안 통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실용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성공을 위해 실제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에 관심을 갖고 그걸 행동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추상적인 명분 보다는 눈에 보이는 실리가 3번에겐 훨씬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3번이 일을 잘하는 것도 이런 태도 때문이에요 일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온갖 종류의 장애물을 만나게 되잖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형식이나 개인적인 감정 뭐 이런 거에 자꾸 얽매이게 되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런 거에 별로 매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비즈니스맨입니다 프로라는 거예요 3번이 원래 그런 편이지만 특히 AB형 3번이라면 더욱 세련된 비즈니스맨 같은 느낌이 드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람이 매력도 있고 센스도 좋아요. 상황 파악을 잘하고 눈치가 빠른 편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허당기도 있습니다. B형 3번이 그런 게 있다고 했죠? B형 만큼은 아니지만 AB형도 약간 그런 게 있는 편이에요. 자, AB형 3번입니다. 한줄 요약합니다. AB형 특유의 매끄러운 인간관계가 돋보이는 타입. 탁월한 비즈니스 감각을 갖고 있어 사람의 마음을 잘 읽을 뿐 아니라 밀고 당기기에 능한 협상의 귀재지만 정작 자신의 정체성을 파악하는 데에는 가장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원칙주의자, 이타주의자, 실용주의자 그리고 4번은 탐미주의자입니다 4번은 특이한 사람, 남다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술 쪽에 끌리는 면이 있다고 했어요 4번에게 중요한 건 멋진 거예요 쿨한 거, 죽이는 거 그게 남들이 좋아하는 것이든 싫어하는 것이든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보기에 와 죽인다 싶으면 그게 최고인 거죠 4번 중에 특이한 사람이 많다거나 혹은 예술 쪽에 끌린다거나 하는 게다 이런 면 때문이에요. 탐미주의자란 게 그런 거죠. 아름다움이 최고의 가치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술가가 되는 거고요. 때로는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상식을 넘어설 때도 많죠. 퇴폐미 같은 거죠. 어쨌든 그래서 특이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전에 ab형이 연애를 한다면 드라마틱한 거에 끌리는 면이 있다고 했잖아요. ab형 4번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ab형도 원래 좀 특이한 면이 많은데 4번은 특이한 게 바로 정체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a AB형... b 4번은 매우 특이한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자, 본인이 이런 캐릭터라고 느낀다면 4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드라마틱한 삶에 끌리는 낭만파 애병, 무궁무진한 상상력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하루 종일 공상에 빠져있을 때도 있습니다. 비극적 요소가 가미된 독특한 우월감의 소유자입니다. 원칙주의자, 이타주의자, 실용주의자, 탐미주의자, 그리고 5번. 이성주의자입니다. 사실 무정부주의자로 하려고 했어요. 5번이 원래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타인에 의해 통제받는 걸 극도로 꺼리는 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 정치적인 색이 강한 말이라서 좀 고민하다가 이성주의자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성주의자라는 말은 별로 안 쓰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른 걸로 하고 싶었는데 마땅한 게 없더라고요. 혹시 애니어그램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 중에 더 적당한 표현이 있다고 느끼시면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4번도 특이하지만 5번 중에도 그런 사람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내가 특이하니깐 4번인가 보다 하면 아닐 수도 있습니다 5번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5번이 특이하다면 너드의 느낌을 떠올리면 됩니다 너드 도좀 특이한 사람이잖아요 4번의 특이한과는 조금 느낌이 다르죠 확실한 차이는 4번은 감성적이고 5번은 이성적이라는 겁니다 제 혈액형 만화 AB형 남자 캐릭터가 5번과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AB형에 약간 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 5번과 비슷해요 5번의 다른 이름은 관찰자 라고 했죠 만화를 보시면서 내가 이런 캐릭터인 것 같다는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드셨 그냥 5번일 수 있다고 봅니다. AB형 5번 한줄 요약합니다. 천재 아니면 바보라는 속설에 가장 어울리는 전형적인 AB형입니다. 지적 능력이 뛰어나 자신의 전문 영역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리곤 하지만 비밀스럽고 난해한 타입이어서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람은 극소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원칙주의자, 이타주의자, 실용주의자, 탐미주의자, 이성주의자, 그리고 6번은 회의주의자입니다. 6번이 난해한 캐릭터라는 이야기는 여러 번 했죠. 그래도 지난 5형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좀 감을 잡으셨을 텐데요. 그때 정리를 해드렸죠. 다정다감, 동료의 충성심, 의심 이런 게 6번 캐릭터를 설명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의리파라고 했는데요. 여기선 또 회의주의자라고 했어요. 의리파인데 회의주의자. 확실히 헷갈리죠. 그런데 의심과는 확실히 관련이 있잖아요. 회의주의... 주의자는 당연히 의심이 많은 사람일 테니까요. 그런데 겉보기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오히려 정반대로 맹목적인 믿음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보이는 6번도 많습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6번은 정반대의 특성이 나타나는 사람이라는 거죠. AB형 6번이면 이런 경향이 더할 수 있습니다. 어떨 때 보면 가장 의리파같이 보이다가도 또 어떨 때 보면 지나치게 의심이 많은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자, 본인이 이런 사람인 것 같다고 느낀다면 기억하세요. 6번입니다. 신중함이 몸에 배어있는 강력계 반장 스타일입니다. 뛰어난 추리력과 예민한 직관으로 감추어진 것을 파헤치는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동료애가 강하지만 어느 누구도 완전히 믿지 않으며 배신에 무척 민감합니다. 원칙주의자, 이타주의자, 실용주의자, 탐미주의자, 이성주의자, 회의주의자, 그리고 7번 쾌락주의자 입니다. 7번 캐릭터는 제 혈액형 만화 B형 남자 캐릭터와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그냥 그런 캐릭터가 7번인가 보다. 하고 생각해도 뭐 크게 무리는 없다고 했죠. 잘 노는 사람. 재밌는 것만 찾는 사람입니다. 심심한 걸 견디지 못해요. 뭔가 자극적이고 흥분을 일으키는 걸 찾아다니거나 그런 거에 빠져있곤 합니다. 좋게 표현하면 열정이 많은 거고요. 그래서 열정주의자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말은 잘안 쓰는 말이잖아요. 쾌락주의자라는 표현이 좀 자연스럽죠. 확실히 7번은 쾌락을 추구하는 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4번을 탐미주의자라고 했잖아요. 뭔가 비슷한 느낌이 있죠? 왠지 둘다 퇴폐적이 될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네, 그런 게 있잖아요 하지만 4번과 7번은 아주 다른 사람이에요 저는 방송인 노홍철 씨를 7번으로 보는데요 참고로 유명인 유형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제 견해일 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이분이 긍정으로 유명했잖아요 맨날 긍정 긍정 했었죠 이렇게 7번은 쾌락을 추구하더라도 밝은 면이 많아요 반면 4번은 대체로 어두운 느낌이 있죠 또 7번은 넓고 얕은 느낌이 있고요 4번은 좁고 깊은 느낌이 있어요. 관심사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매우 다르죠. 7번은 흥분상태 에 있을 때가 많아서 노홍철씨도 그렇죠. 감정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매우 지적인 사람입니다.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AB형 7번이면 이런 경향이 더하겠죠. 자, AB형 7번 한줄 요약입니다. 머리 회전이 대단히 빠른 외향적인 AB형 관심의 영역이 매우 넓으며 전혀 이질적인 것들을 연결하는 재주가 뛰어납니다. 유머가 각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원칙주의자 이타주의자, 실용주의자 탐미주의자, 이성주의자, 회의주의자, 쾌락주의자, 그리고 8번은 현실주의자입니다. 사실 제일 고민을 많이 했던 게이 8번이에요. 현실주의자라는 말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8번과 딱 맞는 적당한 땡땡주의자가 떠오르지 가 않더라고요. 혹시 좀더 좋은 답안이 있다면 알려주시고요. 그런데 약간 수식어를 보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냉정한 현실주의자라거나 냉혹한 현실주의자 이렇게 하면 확실히 8번의 느낌이 납니다. 8번을 터프한 사람, 쌈 잘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도전자, 리더 이런 것도 다 8번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고 했잖아요. 그두 가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설명드렸고요. 어쨌든 8번을 설명할 때 빠질 수 없는 건 싸움이에요. 이 말은 8번이면 다 깡패가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성격적으로 세상과 맞서 싸우는, 부딪히는 뭐 그런 스타일이라는 겁니다. 네, 좀 터프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8번은 냉혹한 현실주의자가 돼서 밖에 없는 거죠. 싸움 만큼 냉혹한 현실을 경험하게 만드는 건 없을 테니까요. 절대 이상주의자가 아닙니다. 8번은. 반면 8번의 반대쪽에 있는 1번은 이상주의자예요. 그래서 서로 맞서게 되는 걸지도 모르죠. a b 8번도 냉혹한 현실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8번 중에서도 가장 냉철한 싸움 뿐이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어쩌면 더 무서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자, 본인이 이런 사람인 것 같다고 느낀다면 8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스테리한 전지적 카리스마의 소유자로서 머리도 좋고 싸움도 잘하는 타입입니다. 주먹질이나 파워게임을 바둑이나 장기 등의 수싸움과 같은 일종의 유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원칙주의자, 이타주의자, 실용주의자, 탐미주의자 이성주의자, 회의주의자, 쾌락주의자, 그리고 냉정한 현실주의자, 그리고 9번 평화주의자 입니다. 9번을 순한 사람, 편한 거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귀차니스트인데 개근상 뭐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여기서는 평화주의자라고 했습니다. 9번은 8번과는 달리 땡땡주의자 정하기가 전혀 어렵지 않아요. 이 평화주의자는 9번의 이름이기도 하거든요. 9번이란 사람 자체가 그런 사람이에요. 싸우기를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싸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뭐 그렇게 많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싫어하죠. 그렇잖아요. 근데 9번은 그 싫어하는 정도가 아주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요. 남한테 싫은 소리 들어도 웬만하면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왜? 싸우기 싫어서. 심지어 누가 약올리거나 짜증나게 해도 그냥 넘어갑니다. 싸우기 싫어서. 이런 사람이 9번이라는 거죠 평화주의자라는 이름은 그럴듯 한데 요즘 같은 시대엔 호구되기 십상인 그런 면이 있다고 봐야죠 9번은 감정이입 능력이 뛰어나 다른 사람에게 공감을 잘하는데 이것도 그런 면과 관련이 있어요 다른 사람과 이견이 있어도 웬만하면 그냥 그래 맞아 네 말이 맞네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그이면엔 굳이 다른 의견을 드러내가면서 상대방과 다투고 싶지 않은 성향이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귀찮아서예요 9번은 귀차니 끝판왕이라 그랬죠. a 비형 9번이면 진짜 안 싸우는 사람이죠. a 비형은 원래 승부욕이 별로 없는 편이잖아요. 그렇게 이겨먹으려는 생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상한 우월감 같은 게 있어서 그렇지. 그런데 9번이면 그렇게 안 싸우려는 경향이 더하다는 겁니다. 자 a 비형 9번 한줄 요약합니다. a 비형 중에서도 가장 다양한 얼굴을 갖고 있는 사람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타인과 융합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평소엔 잘 의식하지 못하지만 없을 때는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는 묘한 매력의 소유자입니다. 자 이제 혈액형별 애니어그램 유형찾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물론 본인 혈액형 영상만 보셔도 되는데요. 가능하면 다른 혈액형 유형찾기 영상까지 다 보시면 좀더 자기 유형을 추측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다음엔 이제 본격적으로 애니어그램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질문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